모두들 터라입니다 일단 글로벌 소식부터 전해드릴게요 북미에 캔버스라는 게 있어요 네이버 웹툰에 캔버스? 네, 캔버스가 우리나라의 도전 만화랑 그리고 배도를 합쳐놓은 것 같은 그그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시스템이고 거기서 이제 수익카도할수 있게 패트리온이라는 것도 붙어 있고 패트런이 거의 다 그걸로 수, 수익을 만드시더라고요 네, 네. 그렇게 할수 있는 사이트인데 거기를 통해서 정식 연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허. 미국에서 이제 미국 작가님들인 거고 이분들이 만든 작품이 이제 합의상에 루미네이트가 됐어요 합의상이요? 네 와, 우 합의상은 뭐 엄청 유명한 상이죠. 그죠? 예, 아이즈너상과 합의상이 두개 양대 산맥으로 불리는데 2018년부터 올해 디지털 도서 부문에 선정되어 이 있었어요. 네, 네. 여기에 이제 출판 만화가 좀 중심이다 보니까 주로 이제 페이지 연출 이걸 좀 중심으로 봤었는데 몇 툰들이 올라가긴 했었거든요, 몇 번씩. 음, 근데 노미네이트 됐었는데 대부분 이제 어 인기작 중에서 끼워 줘야 되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아, 고생맞추기처럼제 개인적으로는. 네, 네, 네. 근데 여기서 이웹 콘텐츠 부분에 그 캔버스에서 연재해서 올라가서 정식 연재가 되고 있는 작품 두 작품이 올라간 거예요. 야, 그게 지금 보고 계신는 왼쪽에 로우 올림푸스랑 Everything is Fine 이라는 작품인데 이두 작품이 올라가서 곧 있을 아이즈너상 시상식에서 발표가 됩니다. 야, 음. 로우 올림푸스는 뭐 이미 그렇죠. 우리나라 메이저에서 도... 1위를 한 지가 오래됐고요,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역으로 수입돼가지고 수입 또역 수입돼서 우리나라에서도 연재가 되고 있고. 음. 그 북미판 라인 웹툰 음. 그 웹툰이라는 사이트에서는 1위를 되게 오래 했던 작품이죠 로버올림푸스요 음. 네. 그리고 Everything is fine 이거는 약간 그림체는 귀여워 보이는데 약간 스릴러와 그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되게 서늘한 작품입니다 북미 꼬마비 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영어가 그렇게 크게 어렵지 로버올림푸스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네네. Everything is fine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아서 한번 보시면 음흠. 영어 공부하기도 좋을 것 같고 아, 예. 네. 그렇습니다 아여그 <웃음> 네. <웃음> <웃음> 캔바스 출신 작품이 이런데 올라가는 걸 보면 시장 안에서 새로 스크롤 웹코믹이라는 것이 음. 갖고 있는 지분이 종합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죠 네, 아이즈너상이랑 합의상 둘다 아직까지 웹코믹이랑 이게 어떻게 다르냐를 네네. 정의를 명확하게 내리지는 못하고 있어요 음. 근데 이 스크롤 방식이랑 이 출판만 한방식 다른 거는 같다라고 생각들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사 속에 그런 순간이 몇몇 있었어요 음. 예를 들면 퓰리처상에 음. 쥐가 뭐 음, 들어갔다거나 그쵸, 그쵸, 이런 그쵸. 식으로 약간 기존에 있었던 권위 있는 문학상에 새로운 형식의 만화 그 작품이 들어갈 때 있잖아요 만화가 뭐 그런 상을 받는다거나 어, 노벨 문학상에 만화 들어갈 뭐, 날뭐 있겠죠? 어, 있겠죠 그런 느낌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그것도 만화 옛날에는 떠나라고 불렀던 대중음악가인 밥 딜런이 노벨 문학상을 받기도 했어요 그러자 그러자 그런 게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주목해봐야 되는 건 미국 현지에서 웹툰 작가로 데뷔를 해서 성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 뉴타입이죠 네. 음. 본인이 만화가 그래픽 노블 작가나 아니면 뭐 코믹스 아티스트가 아니라 웹툰 작가 라는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성장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다. 미국의 그 컨텐츠 업계에서 우리로 치면 웹소설에 해당하는 거랑 비슷한데 영어덜트라는 음. 시장이 있는 네, 거 아시죠? 네, 네, 네.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영어덜트를 위한 로맨스, 하이틴 소설이 음. 진짜 많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트와일라잇 같은 작품들도 있어 트와일라잇도 그쪽이고요. 네, 네, 네. 뭐 내가 사랑한 모든 남자들에게 라든가 그렇죠, 그렇죠. 그런 그 하이틴 소설들 중에서 슬슬 웹소설이나 음. 웹툰을 그린다는 설정의 남자 주인공이 아...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세요? 최근에 힙한 거구나 최근에 아내가 이렇게 아... 보다가 소, 네. 소개를 해줬는데 여주가 사랑에 빠질랑 말랑 썸 타고 있는데 상대가 아... 누구지 몰라 근데 미스테리어스에 아... 나중에 밝혀지는 설정이 웹툰 웹소로 올리는 작가였다 이게 아... 드러난 거예요 아 슬슬 그쪽에서도 이제 슬슬 요게 설정으로 쓰이는구나 인지의 범위 안에 들어오고 있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음... 좋은 소식입니다 네. 요거를 조금 윤려가 봐야 될것 같다. 이제 음, 한국의 음, 도전만화 배도 한국의 웹툰 지망생 분들이 쓴 어떤 작품이 해외에 굉장히 유명한 작품상 받는 거 멀지 않았습니다.